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열전구와 함께 알아보는 이슈 몰아보기 중국에서 이번엔 사이버펑크를 베킨 차이나펑크를 공개?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5로 런칭되는 국산 게임 리틀데빌 인사이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다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 연기와 함께 새로운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다 다잉라이트2 작가 성폭행 어쌔신크리드 디렉터 불륜 개발자들의 만행 <웃음> 트위치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닥터 디스 리스펙트 트위치에서 계정 정지를 당하다? 트럼프까지?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중국의 텐센트에서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인 사이버펑크 2077을 연상시키는 게임을 공개하였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SYN 지난 27일 텐센트 게임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이 게임은 게임의 인트로 부분부터 걸쭉한 영어를 쏟아내며 사이버펑크 2077의 트레일러와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에 대한 공개는 없었고 전체적인 게임의 그래픽을 체감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만을 공개하였는데요 게임의 그래픽과 캐릭터들의 디자인들이 중국 냄새가 폴폴 나는 이 게임은 총 3가지의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헤어 컬러, 얼굴 문신, 갑옷 디자인으로 구분이 되고 강아지, 곰 등의 팩과 여러 종류와 성능을 가진 다양한 차량들 또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에 돌입하게 되는데 게임은 f p s s 인지는잘 모르겠으나 3인칭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종 총기의 화력과 장탄수 그리고 체력의 양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L1, L2, R2, X와 같은 레이아웃이 있는 것으로 보아 PC 뿐만 아니라 콘솔로도 제작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을 맡은 라이트스피드의 퀸텀 스튜디오는 텐센트의 산하 스튜디오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판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해당 게임은 얼리언 엔진으로 제작 중이며 에픽게임즈는 스탠다드 베이스 헤어 시스템이라는 스킨, 사실적인 머리카락 효과 등등 캐릭터를 좀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발표 이후 해외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차이나펑크 2077부터 시작해서 총을 든 사이버펑크 할리퀸 사이버펑크 모바일이다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게임의 배경이 2035년이라고 한 만큼 다행히도 사이버펑크 2077의 대부분의 것을 차용한 것 같진 않네요 이러나 저러나 곱게 볼수 없는 게임인데 과연 텐센트는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놓을지 참 여러가지 의미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6월 12일 플레이스테이션5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던 국산 인디게임인 리틀데빌 인사이드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새롭게 공개한 게임 트레일러의 몬스터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몬스터는 드레드락 헤어스타일과 두껍고 빨간 입술, 검은색 피부톤을 갖춘 원주민으로 이것이 인종차별적인 디자인이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사인 니오스트림 인터랙티브에서는 공지를 통해 해당 캐릭터의 디자인은 신비한 지역의 수호자 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은 절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캐릭터 디자인으로 불쾌했을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고 하였으며 해당 캐릭터의 헤어스타일과 입술 및 피부톤 그리고 다트를 제거하여 새롭게 리뉴얼된 디자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해당 디자인이 게임에 맞지 않을 시엔 아예 디자인을 새롭게 갈아엎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 블랙페이스 빅 레드 립은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카툰에서는 흔히 볼수 있던 흑인들을 표현하던 그림체로 흑인 특유의 검은 얼굴과 붉고 큰 입술을 희화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 되었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골리워그 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골리워그는 검은 피부 큰 빨간 입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특징으로 전형적인 흑인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워그가 이 골리워그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것은 흑인을 비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이었죠 최근엔 구찌에서 검은 내게 붉을 입술을 표현한 상품을 선보인 뒤에 겁나게 욕을 먹고 상품 판매 중단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상당히 서구권에서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과 공지가 올라갔던 댓글에서는 대부분 구찌 바꿀 필요가 있었나 아니다 너희는 잘못한 거 없다 빨리 게임이나 만들어 와라 이런 식의 응원 댓글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 최초로 런칭이 되는 국산 게임인 만큼 의미가 상당한 게임인데요. 어서 빨리 이런 문제없이 우리들 앞에 등장해주었으면 좋겠네요. 4월 17일에서 9월 16일 9월 16일에서 11월 19일로 무려 출시일을 두번씩이나 미룬 사이버펑크 2077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계속 출시일이 밀림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웹진들과 스트리머들을 초청하여 4시간 분량의 데모 게임 플레이와 새로운 영상을 선보이면서 많은 게임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플레이한 사람들의 공통된 소감으로는 그래픽은 둘째치고 사이버펑크의 도시인 나이트시티는 그야말로 여태 봤던 모든 비디오를 통틀어서 가장 생동감있고 살아 숨쉬는 디테일한 도시 그 자체를 만들어 놓았다고 호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색을 띠는 독특한 지역도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상점 주인에서 성노동자 갱단원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는 거의 모든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인간 군상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 게임 속 세상에서는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디테일을 삽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tv에서는 토크쇼가 재생이 되며 도시 곳곳에서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게임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상점 주인과 흥정을 하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거나 거리를 배회하며 순간적으로 스치는 선교자들마저 음성과 대화가 자막으로 출력되고 쓰레기들마저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등 디테일한 구현력을 보여주었으며 환자를 이송할 때 경찰들이 환자 번호를 꼼꼼하게 구별하여 외치며 npc들과 권투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수술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신체 강화가 시합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것인가를 토론할 수 있는 등사이버 사이버펑크 그 2077은 그야말로 게임이 아닌 가상의 리얼리티한 세상 그 자체를 만들어 놓아 캐릭터가 내가 아닌 게임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느낌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트시티의 경찰인 ncpd는 게임의 배경이 배경인 만큼 넘쳐 흐르는 범죄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에 대신 처리해주는 용병들에게 사건을 해결하며 보상을 지급하는데 작중에서는 이들을 바로 사이버펑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플레이의 큰 골자는 이런 경치 아래 용병 역할을 하면서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퀘스트 관련 시스템들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 메인 퀘스트를 진행 중에도 연속해서 서브 퀘스트들이 등장하며 vr도 아닌 직접 뇌를 연결하는 브레인댄스는 해당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여 당시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처럼 디테일하게 돌려볼 수 있는 등 그야말로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인 시스템들과 더불어서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귀지없는 월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발표 당일날 사이버펑크의 퀘스트 디자이너는 본인의 너덜너덜해진 노트를 들고 나왔는데 노트 스트속엔 빼곡하게 여러가지 퀘스트 로 추정되는 글들이 적혀있어 퀘스트를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다 를 어필하기도 하였죠 또한 플레이했던 사람들은 모두 게임의 방대한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으며 직접 게임을 하면서 느낀 4시간으론 게임의 1 밖에 못 즐긴 것 같다 고 언급한만큼 엄청난 스케일과 디테일을 가진 역사적인 게임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n p c 들의 모델링 중복 i9-1900k RTX 2080 Ti의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안되는 프레임, 여러가지 잔버그 등 확실하게 게임을 미룬 이유가 보일 만큼 현재 사이버펑크 2077은 출시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각종 논란으로 유저들이 등을 돌려버린 지금 GG와 뷰지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2020년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히는 사이버펑크 2077은 어떤 모습으로 출시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0년 기대작 중 하나인 다잉라이트2의 작가가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크리스 아발로는 발더스게이트, 네버원터 나이츠2, 폴아웃 뉴베가스, 다잉라이트2의 메인작가로 참여했던 굵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폭행을 폭로한 카리사 라는 여성은 크리스가 젊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후 자신의 호텔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며 본인 또한 만취했지만 친구들이 내 방으로 데려왔다 라고 하였으며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 목격되어 컨벤션 주최자의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랐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사과를 표한다 라고 하였죠 결국 크리스는 진행중인 다잉라이트 2와 뱀파이어 더 마스컬레이드 블러드라인 2에서 하차였으며 하 후자의 게임인 블러드라인 2의 개발사는 해당 작가의 콘텐츠 분량을 전량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다잉라이트 2 뿐만 아니라 어세싱크리드바라라의 디렉터인 아시라프 이스마일도 불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트위치의 스트리머인 마트론에다가 이스마일이 지난 1년간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폭로하였는데요 이 결과로 이스마일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에서 물러났다. 가족의 삶이 산산조각났으며 이번 일로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남긴다. 라는 글을 남기고 어쌔신크리드 바랄라의 디렉터 자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두 개발자 모두 경력이 화려한 실력있는 개발자인 만큼 이번 사건은 조을조대로 놀리면 졷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쨌거나 두 게임을 모두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무탈하게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통령중 하나로 불리는 닥터 디스 리스펙트가 갑작스럽게 계정이 밴을 당하였습니다 닥터 리스펙트는 트위터를 통해 갑작스럽게 트위치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였지만 트위치 측에서는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로부터 벤을 당한 이유를 들은 언론은 그 민감성과 중요성 때문에 밝히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자진 하차를 했던 이두 개발자들도 게임업계와 트위치 스트리머의 성폭행 고발운동으로 인한 결과인데 닥터 디스 리스펙트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리머는 지난 7월 e3 2019에서 la 컨벤션센터 욕실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이 되어 금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인종차별적이거나 수위가 높은 농담을 여러 차례로 하여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던 만큼 트위치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축축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치도 정지가 당한 걸 보면 이런 점이 거의 맞는 것 같지만요 이번 영상은 차이나펑크와 사이버펑크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과 업계 관계자와 스트리머들의 폭로로 인해 속속히 하차하고 사라지는 유명인사들의 소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런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어 좀더 품질 높은 게임들과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니네 이번엔 안 미룰거지?